갈 때도 있고. 여긴 사계절 내내 예쁘겠다. 타라란. 다라란 이거 어, 신발도비크운데 <웃음> <웃음> 와. 어, 바다는 장난 아니다. 오륙도. 바위섬의 탄생. 8천만 년 전. 안다다시. 제가 오늘 부를 노래 힌트입니다. 며 <웃음> 얼굴을 또 물보라를 일으켜